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이에요.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보수는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수를 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보수를 할 때는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8의 운치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8하고 1을 더하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보수, 팔에 대한 모습 배울 거예요자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랬죠 연필 잡고 앞자리 엄지검지 뽀고 뒤에서 앞으로 턴다 시작점은 점에서 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1회 자리자 그럼 차례대로 해볼게요 여기 첫번째 문제 3을 더할거예요3그 다음 5 이렇게 어떻게 됐죠 8이 됐죠. 여기다 이제 8을 더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8, 8이 있는데 여기 1밖에 없어요. 8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할 수 없죠. 노래에 나왔어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8에다 8을 더할 거예요.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에 올리고 됐죠. 보수 빼주고, 8에 대한 보수 얼마죠? 2 빼주고 네, 됐습니다. 다음 다시 1을 더해주고요. 다음 또 8을 더해주라고 그랬네요. 여기 8. 자, 여기 8이 남았는데 나머지가 1밖에 없어요. 더할 수가 없죠? 똑같이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습니다. 얼마죠? 답이 26입니다. 알겠죠? 다음 털곡두 번째 문제. 4. 좋겠습니다. 4. 다음 8. 자, 5밖에 없네요, 남아있는 게. 자, 그럼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죠? 다음, 7. 자, 위아래 동시에 움직입니다. 잘 보세요. 5하고, 6, 7 됐죠? 7. 다음, 또 8을 더 해줄 거예요. 꽉 찼네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죠? 다음, 9 나왔네요. 9.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9의 보수가 얼마였죠? 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놔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 2밖에 없네요. 그러면 더할 수 없을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습니다. 답이 얼마죠? 네 36입니다. 자 10점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털고 항상 엄지검지 뽀뽀하고요. 자 털고 6 위아래 동시에 6아 다시요. 6 놓습니다. 다음 2그 다음에 9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8. 자 2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습니다. 여기다 다시 2더 해줍니다. 자, 답이 얼마죠? 27. 답이 27입니다. 자, 친구들 보수. 보수는 10,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수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고거는 친구들이 잘할 거예요. 8하고 2를 더하니까 10이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기초 중에 기초.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 잊지 마세요. 계속 기억하세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걸 기억하면요. 주산 놓을 때 혼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오늘 8과 2에 대한 운주법 했고요. 다음, 교과 수학을 하겠습니다. 교과수학에 오늘 무엇이 있나 보자 제가 도형하고 규칙은 안하는데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의 모양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모양찾기 특징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어, 1학년 1학기에서는 상자, 기둥, 공모양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각 상자 모양, 기둥 모양, 공모양의 특징을 알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상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둥, 원 기둥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공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굴렸을 때 특징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걸 알면 돼요. 네. 다음, 뺄셈뺄셈 뺄셈. 쓰기, 쓰기와 읽기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쓰기, 4 빼기 1은 3,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읽기가 있어요. 읽기. 자, 한글로 쓰는 겁니다. 4 빼기 1은 3과 같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또 다르게는 4와 1의 차는 3입니다. 자, 요두 가지, 요거 반드시 읽기와 쓰기 혼동하면 안 되고요. 요두 가지를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세요. 가령, 엄마가 사과를 접시에 다섯 개를 넣으셨어 근데 친구가 두 개를 먹었어 그러면 접시에 남아 있는 사과는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형으로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복습, 배운 거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팔에 대한 보수 배웠죠? 팔에 대한 보수는 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엄지검지 뽀뽀 텁니다 점에서 시작합니다 자해 보겠습니다 팔 놔주세요 팔에다 또 팔을 놓겠습니다 더할 수가 없죠 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제가 뭐가 중요하다 고 그랬죠 보수 빼주고 알겠죠 거기다 다시 3을더 해보세요 3 났습니다 아 이거 옆에 놓고 할게요 아, 잘 안보이니까 자 여기다가 팔을 또 놓겠습니다 자더할 수가 없네요 더할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팔에 대한 보수 얼마 네 빼주는 거예요자 다음 27 이죠 여기다 가 다시 또 팔을 놓겠습니다 팔을 놓을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35 여기서 또 팔을 놓고 싶죠. 근데 이를뺄 수가 없어요. 요거는또 다루는 주법이니까 다음 시간에 어, 보수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자 보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수에서 중요한 거는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